화이트 네. 난민방이 네. 끝났고 너민방이 끝났지? 어 너도 끝났고 다 끝났네 여기 민방이 그럼 작하겠습니다 게임 집으로. 싸 샷. 싸따+ 싸따+ 싸 플레이! 들어오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멀다.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, 설다. 어, 설다. 점사 아, 개사! 점사! 아 진짜 웃기네 원사가 지나갑니다 아힘들답니다 여기 있을 때저 네. 유형이 지금 밟아야 돼요 저기 매복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저게 유형이 지금 저 밑에 네. 이렇게 해야 아, 돼요 네, 네, 네, 네. 정사! 어 정사! 딱 10분 이제 시작할게요. 제즈팀 게임 준비됐습니다. 그쪽에서 시작 부탁드립니다. 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3, 2, 1 게임 시작! 서 네, 전사! 전사! 전사! 전사! m u 다 i